핸드폰에서 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줌 홈페이지를 갈때 네이버랑 크롬 브라우저랑 두 군데를 가봤는데요. 이두 군데에서 갈때 약간씩 다르게 나오더라고요. 그두 가지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네이버에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이버, 네이버 검색을 열었습니다. 검색창에 zom us 줌. us를 검색을 합니다. 줌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. 조금만 올리시면 업무용 이메일 입력이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나오고요그 밑에 무료가입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줌 아이디로 사용할 이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. 입력을 하시고 무료가입을 누르시면 어서오세요 라고 하는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. 자 이거 일단 취소하고요. 크롬에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롬을 열면 구글 검색창이 나오죠. 구글 검색창에 zom.us, zoom.us를 검색합니다. 그러면 제일 상단에 줌 비디오 컨퍼런싱이라고는 검색 결과가 보이고 그 위에 z o o m u s 라고 하는 주소가 확인이 됩니다.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. 그러면 줌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고요. 핸드폰 하단에 보시면 자동 번역이 뜨게 돼 있어요. 여기서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한국어로 자동으로 번역을 해줍니다. 크롬에서 주문 페이지를 들어오게 되면 화면이 약간 달라요. 네이버에서는 바로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는 대화상자가 떴는데요.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내리시면 요 하나의 일관된 엔터프라이즈 경험이라는 글자 밑에 보시면 회의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. 이 회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. 여기에 줌 아이디로 사용할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등록하세요 무료입니다를 클릭합니다. 그러면 아까와 같은 화면이 떴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줌에서 입력한 메일로 확인 메일을 하나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그 메일로 가서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한 메일이니까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와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삼선 있습니다 삼선 3선. 삼선을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으로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메일을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면 제일 상단에 줌 플리즈 액티베이티 유어 줌 어카운트라고 하는 메일이 와 있습니다 이거를 열어서 메일로 들어와 보면 헬로 피 마일리 해가지고 줌에서 메일이 와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파란색 버튼으로 액티베이트 어카운트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메일 인증이 된 거고요 그러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넣습니다 줌에서는 다른 사이트하고 약간 다른 암호책을 쓰는 것 같아요. 특수문자를 안 쓰고 영문자, 소문자, 대문자, 그리고 숫자를 조합을 해서 비밀번호를 만들어냅니다. 그 조건들을 다 만족하게 되면 글자들이 주황색에서 초록색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. 한번더 확인하시고 계속하다 를 누릅니다. 자 그러면 친구 3명에게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. 이거는 그냥 무시라고 넘어갑니다. 밑에 I'm not a robot. 로봇이 아닙니다. 라고만 체크를 하시고 이 단계를 건너뛰 를 누릅니다 해석이 재밌네요 개인회의 url이 떠 있는데요 이 개인회의 url은 어, 알아만 두시고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자, 지금 회의 시작을 누르지 마시고 내 계정으로 이동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요 프로필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요 화면까지 들어오게 되면 줌 회원가입 절차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줌 홈페이지 로그아웃은요 조금 숨겨놨는데요 어디있냐면 프로필 옆에 보면 조그마한 부위표 있습니다. 그걸 누르시면 프로필하고 미팅하고 이비하고 뭐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. 거기서 아무거나 하나 누릅니다. 그러면 이동을 하게 돼요. 그럼 옆에 보시면 은 붙다 어, 주차자 옆에 3선이 있습니다. 이 3선을 클릭을 하시면 쭉 메뉴들이 뜨죠. 여기서 살짝 올리시면 로그아웃이 나옵니다. 여기서 로그아웃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